저는 네, 대관리한다. 제가... 네, 안녕 본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부위별로 유독 영어로 불려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영어로 불려 사용되다 보니 동일한 부위의 차체와 부품의 명칭을 잘못 이해하고 여러가지로 혼용해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자동차 문의 아래쪽 하단 부분인데요. 불려지는 이름만 해도 사이드 스페, 사이드 스커트 로커 패널 등 이처럼 여러가지를 혼용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모른 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하단에 각각 불려 지는 이름들의 정확한 명칭과 이해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유독 자동차의 하단이 쉽게 지저분해지고 또잘 지워지질 않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새 차처럼 복원하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비 우선 불려지는 명칭 한 가지씩을 알아볼게. 첫 번째, 사이드 스텝.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용해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사이드 스텝은 보는 것과 같은 자동차 옆에 발판이라는 뜻이고 SUV나 승합차처럼 차체가 높아서 타고 내리기가 불편해 발을 디딜 수 있는 판을 장착해서 탑승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한 부품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이드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는 로커 패널에 부착되는 부품으로 하단의 앞쪽과 뒤쪽을 확인해보면 차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차체의 일부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이드 스커트는 차가 달리는 중에 항력을 줄이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로커 패널.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을 이어주는 차체의 일부분으로 차량의 길이에 따라 그 강성이 다르고 보는 것처럼 팬더 부분과 이어져 일체감을 주지. 로커 패널이라 불린 이유는 자동차 개발 초기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고 차체 역시 높아서 발판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돌로부터 차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돌려졌다는 것이 지배적이야. 동치뷰, 혹시 로커 패널의 하단을 자세히 관찰해본 적이 있나? 여길 한번 봐봐 하단은 도로 바닥과 가깝기 때문에 주행 중 각종 오염물이 쉽게 손상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로커 패널의 하단은 도장을 하기 전에 도막의 강성이 강하고 내충격성이 우수한 우레탄 또는 에폭시 수지가 주성분으로 된 코팅제가 코팅되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오렌지 껍질처럼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지 반대로 사이드 스커트가 장착이 돼 출고가 된 차량들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손상이 되었을 때 사이드 스커트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인 거야 로커 패널은 일반 도장면보다도 쉽게 오염되고 잘닦지 않으면 검게 변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되는 거고 이상하게도 이곳의 오염은 폼, 카샴푸, 다용도 세척제로도 잘닦이질 않는데 이런 찌든 오염이나 때를 쉽게 지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특별한 방법은 바로 휠크리너야 세차주는 상관없이 로커 패널에 오염된 하단 부분에 휠크리너 골고루 뿌려준 뒤에 고압수를 뿌려주게 되면 쉽게 오염이 지워지고 이후 왁스나 세라믹 코팅제 같은 것으로 마무리해주면 좋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과 또 부위별로 제각기 명칭이 있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알기 힘든 명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명칭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 관리를 할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의 명칭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부품을 구입할 때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할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보신 내용처럼 잘못 알고 계셨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갈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